방탄소년단의 지민이 라이크 크레이지로 p o 팝 솔로 가수 최초로 빌보드 메인 차트 핫 101위에 올랐다. 앞서 2012년 사이에 강남스타일이 7주 동안 2위에 오른 것이 p o 팝 솔로 가수의 종전 최고 기록이었다. 지민은 방탄소년단에 이어 혼자서도 팝의 본고장인 미국 빌보드를 정복하며 개인 파워를 입증했다. 빌보드에 따르면 지민은 한국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핫백 1위의 이름을 올렸으며, 라이크 like 크레이지는 빌보드 역사상 핫 백진입과 동시에 1위로 직행한 66번째 곡이다. 앨범 판매량을 중점적으로 보는 빌보드 200과 달리 핫백은 음원 스트리밍, 다운로드, 유튜브 조회수, 라디오 방송, 횟수 등을 합산해 순위 결정한다. 팬들의 지지와 더불어 대중을 품어야 이뤄낼 수 있는 성과라는 이야기다. 라이크 like 크레이지는 주간 집계에서 다운로드와 CD 판매량 합산 25만 4천건, 스트리밍 횟수 1천만건 및 6만 4천 라디오 방송 횟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다이너나이트, 버터, 퍼미션 투 댄스, 세비지러브, 리믹스 버전, 라이프 고즈온, 콜레 플레이 협업곡, 마이 유니버스 등총 6곡으로 17회 핫100 정상을 찍은 바 있다. 빌보드는 지민은 팀과 솔로로 각각 핫백 1위를 차지한 아티스트 대열에 합류했다라고 전했다. 이는 빌보드가 핫백 차트 순위 집계 방식을 바꿨음에도 이뤄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난해 빌보드는 주 4번까지 인정하던 음원, 중복 다운로드 횟수를 1월부터 주 1회로 규칙을 변경했다. 빌보드가 순위 집계 규정을 개편한 이유는 아이돌 그룹의 팬덤이 단체로 음원을 다운로드해 차트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배경이 됐다. 이를 두고 미국 시장이 케이팝을 견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기준이 엄격해진 상황 속 지민은 방탄소년단이 아닌 솔로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걸 자신있게 보여준 셈이다. 라이크 like 크레이지는 지민이 동명의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 직접 작업에 참여한 곡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라이크 like 크레이지는 1970년대 등장한 신스팝 장르로 강렬한 신시사이저 사운드와 지민의 독특한 음색이 매력적인 곡으로 꿈속에서 사랑했던 상대를 찾으며 괴로워하고 화려한 불빛에 갇혀 자신을 잃어가지만 영원히 꿈속에 머물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민은 앨범 제작과 관련 1년 전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에서 멤버들이 노래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된 앨범이었다. 만들면서 감정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진정한 나와 직면했다는 의미를 담은 앨범인 만큼 어디서도 꺼내지 않은 제 진솔한 감정, 지민의 모습을 녹여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팬데믹 앞에 무력함을 느껴왔다고 여러 번 털어놓은 바 있다. 지민 역시 이때의 감정을 흘려보내지 않고 가사와 음악에 담아냈고 리스너들 역시 화답했다. 지민의 스타성과 진정성이 k 팝 솔로 가수 최초 빌보드 핫 101이라는 값진 결과로 나타났다.